네, 상수들 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오늘 엄청난 이벤트 공지를 하려고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느냐. 마밤 자, 여기, 아이언맨 마크 47, 뭐, 다이캐스트 뿐만 아니라, 엄청난 녀석들. 제가 이한 컨텐츠당 하나씩 이벤트 선물로 뿌릴 예정입니다. 제가 뭐, 리뷰를 해드렸었던, 네, 그런 뭐, 와스프 뿐만 아니라, 뭐, 스타워즈 제품들, 뭐, 콰이곤진, 뭐, DX18의 다스몰도 있고요. 아직 리뷰하지 않은, 네뷸라, 가모라부터 해가지고, 뭐, 스파이더맨, 홈커밍, 뭐, 그리고, 위플래시도 보이고, 워머신 마크 6와, 네, 아이언맨 마크 47, 뭐, 재판 버전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이 선물들은요 홍콩 하토이즈 본사에서 우리 상추들을 위해 hc 스튜디오 홍진철 대표님을 통해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네이 영상으로 또 드리면서 자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 말고 이 시간 이후 영상들부터 올라오는 컨텐츠들부터 그 영상에 대한 네그뭐 감상평 댓글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된 상태여야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신 후에 그 쓰신 댓글을 캡처만 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본인의 막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 주소 막 이런 거 쓰시면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녁 6시 업로드되면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마감해서 제가 취합을 해서 그 다음 영상에 네, 합격자 발표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메일로만 보내셨으면 그걸로 끝 하지 마시고 제가 당첨 메일을 드리면 꼭 네, 확인하셨다가 연락처와 또 주소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영상마다 네, 선물을 드리는 컨텐츠는 12월 말까지 쭉 이어진다는 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상훈TV 시청능력평가시험도 준비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혹시나 앞에 영상 많이 빠뜨리신 거 있으시면 또 한번 그냥 재미삼아 복습을 하는 시간도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처럼 그렇게 어렵게는 안 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또 선물 준비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박 이벤트예요.